조합 자체가 좀빡세긴하다골상하고 뭐 탐선이요. 아, 이번 판은 꿈마 네, 랭킹 저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글로 누구로 할까? 탐선이 괜찮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네, 탐선은 어디였었죠? 아씨, <웃음> 아, 땅거 안 들어오고 지금 탐선 어디지 못 봤어. 아니 어디인데? 이래서 사람이 집중을 해야 한다니까고 음. 앞에다 놓고 갑시다. 아, 길막도도. <웃음> <웃음> 내려라. 아, 어, 뭐야, 바텐도 기생? 어? 흐흐흐흐아술았다 3, 2, 1, 예? 끝. 예, 99다. 플라이 있을 거니까, 좀잘 타격합시다. <웃음> 야! <웃음> 에바! 에바! 이게 뭐야? 아니, 이게 뭐야? 이러 말도 안 되는! 이러 말도 안 되는! <웃음> 아, 씨, 뭐야. 아 헷갈렸다 어야야 야, 뭐하냐 야, 이거 없는거 같거든 가자 <목소리> 말대로 심리전을 <심지원을> 잡아야지 <목소리> 그 사이에 치료 다 했고, 다른 해독기 돌리고 있는 것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한대더 때립니다. <목소리> 다음. 사는 저기 해독 돌리고 있으니까, 앞으로 마중 나가고, 기승 걸게요. 왼쪽으로. 길목부터 차단하면 됩니다, 그냥 여기서. 어 무조건 한대 맞고 들어오기 때문에. 일로 오면은 이쪽으로 와서 한대맞아야 됩니다. 음. <웃음> 아. 아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자신감을 준 우리 친구들에게 좋아요 한 번씩